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의 새로운 핫 이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히터를 놔두고 지금 대구시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 저번에 예전에 한번 지구단위계 종상향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두산동이나 아니면 법무동에 마찬가지 송현동 대명동 일종 주거지역으로 오랫동안 낙후된 동네, 소위 말해서 일종 지구지역이 기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재개발 여파로 2종, 3종들이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되고 많은 수익금을 벌다 보니까 일종 지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2종, 3종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종상향을 해달라, 너무 오랫동안 묶어놨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예전에 한번 종상향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뭐 수성구 같은 경우는 두산동 일대에 대부분 일종 주거지역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범무동 마찬가지 일종 주거지역으로 많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대명동, 송현동 마찬가지 일종 주거지역으로 많이 되어있는 동네들이 있는데 일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층까지뿐이 건축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종, 3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지울 수 있는 뭐, 십몇 층, 이십 몇 층, 상업 지역은 더욱더 더 많이 높게 지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드린 바에 의해서는 일종 주구 지역을 풀어도 결국은 건축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들의 금액들이 높아지려면 뭐 그런 기업에서 구입을 하거나 종합건설에서 구입을 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해야 금액이 안 오르겠느냐 했는데 뭐 대구시장이 지방선거 뭐 5개월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금액대는 다시 또 오른다는 겁니다. 뭐 아파트 가격은 지금 뭐 내린다는 얘기에 미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택가격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좀 많이 올랐죠. 오르고 있는 또 추세입니다. 물론 위치가 좋은 곳에 거래가 좀 되고 나머지는 거래가 또안 되는 곳도 있지만 이런 위치의 상황에서 종상향 정말 이게 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무조건 또 금액이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호가가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다양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뭐, 수성구 같은 경우야, 두산동, 황금동, 상동, 요 일대에 보면은 대부분 종상향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범어지구 여기도 보면 대부분 일종들이고, 대명 송현동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부분 일종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재개발로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는 분들 위주로는 2종, 3종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은 수익을 보셨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2종, 3종이 이렇게 돼도, 요는 시행사나 재개발 추진이 되지 않으면 과연 이런 땅을 구입을 하겠느냐.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에 또 종상향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면, 종상향이 되면,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금액을 더 이제 상승시키고 그에 대해서 재개발로 결국은 또 진행을 하려면 뭐 시세가 지금도 뭐 1,500선, 1,000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보상을 받는 분들은 적게 받는 분들은 또 적게 받고 잘 받는 분들은 잘 받겠지만 2,000, 3,000 평당 금액을 그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은 여기 일종 주거지역에 들어가 보면 원룸 단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노후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덜할수 있지만 은 대부분 4층으로 원룸 단지가 빼곡히 지금 지어져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시행사들이 그 많은 돈을 지급하고 물론 단독주택보다 결국은 원룸이면 다가구 주택이면 더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돈을 주고 과연 그렇게 재개발을 진행을 하겠느냐. 물론 뭐 당장은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현재는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고 지금 재개발하는 것도 엎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뭐 향후 자식 세대에 아니면 다시 10년, 20년 이와 같은 재개발, 뭐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뭐. 금액들이 상승해서 보상을 잘 받거나 뭐 요런 부분에서는 뭐 장점 뭐 장점 보다는 다시 뭐 호재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시에서 실제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 사업들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한일환으로서 생각은 했습니다 만은 급작스럽게 크리스마스 선물 종상향, 지구단위, 변경 야, 뜻밖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그럴 것이 실제 재개발 때문에 2종, 3종에는 대부분 뭐 재개발을 어마어마히 진행했죠. 그런데 1종 자체는 에 아예 재개발 자체가 진행이 안되니까 1종의 주거적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민원을 넣고 사실 그런 종상향의 부분에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쉽게 진행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일종 주거지역에 주택이나 뭐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축하드려야 될내용이고요 사실 또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은 한번 더 대구의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종, 3종의 주택들도 사실 위치가 좋지 못한 곳은 지금 현재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호가만 있을 뿐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범어지구하고 수성은 사실상, 뭐안 그래도 수성구에 또 많이들 찾는 분위기의 금액대가 좀 높은 편인데, 특히나 황금동, 두산동, 뭐, 일대, 그 다음에 범어지구 마찬가지, 또 대명동도 나쁘진 않고, 송현동도 나쁘진 않는, 꼭그 핫한 자리에 대부분 일종들의 지금 종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과연 금액이 얼마나 뛸지, 또 뭐, 호가는 사실상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뭐,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투자도 뭐 사실 일부 좀 있지만은 종합건설에서 좀 일부 구입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대규모로 구입을 하는 곳은 결국은 아파트 시행사 쪽이죠. 근데 시행사 쪽도 지금 아파트 재개발 이 분위기에서 한풀 꺾이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뭐 호가는 올라갈 것 같고 실거래는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이나 아니면 종합건설에서 구입을 하려고 할때 결국은 또 가격이 높아져서 쉽게 구입은 뭐 힘들지 싶네요 일단은 이게 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일단 대구시에서는 뭐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워낙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결국은 주택 가격은 공급이 없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또 한번 만들어 주는 케이스가 되었고요 거기서 가장 지금 금액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수성구와 그 다음에 대명동, 송현동도 사실 거래가 조금 되는 부분인데 종상향까지 있으니까 물론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8m 이상의 위치가 좋은 상권이 좋은 곳은 또한번 가격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네.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아니면 뭐 종상향이 됐다고 하더라도 평당 가격을 그렇게 많이 주고 구입을 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2종 3종 마찬가지 현재도 거래가 되지 않는 곳도 아니면 금액이 높지만 은 실제 뭐큰 의미가 없는 곳도 많은데 유독 그래도 거래가 잘 되는 수성구의 범무지구라든지 수성지구 두산동 황금동 도모동 이쪽이다 보니까 금액돈는또한번 상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건축물층수, 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 만촌동 1원 6.1 스퀘어 킬로미터 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왔다.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이들 지역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주민 참여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위치도 행정동 포함 위치도 이번 관리 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 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 편의 시설로 조성한다 그리고 10만 평방미터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의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 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 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수립된 지역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 상업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완화 4층 7층 완화와 건축물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들은 2022년 상반기 내에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건축협정제, 맞벽건축 등의 제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주택건립을 유독 장려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